죄정했습니다다 <웃음> 네, 났어요. 자,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보려고 랬는데못 봤고 오늘 도시개발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은 이 국토개법, 이 도시공관리계획과 계속 관련되는 법인데 도시공관리 내용 중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이 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기반인설 결정해놓고 기반인설 설치하는 사업이었죠 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해서는 국토개법에서 사업을 누가 하는지 사업할 때 어떤 절차로 사업하는지 이걸 다 국토개법으로 다 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국토개법에 포함시키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법을 뺀 겁니다 그게 도시개발법이고 도시결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이런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주변에 보면 이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택지개발 사업 이런 얘기 들어봤죠?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택지만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택지. 택지라는 건 이제 아파트 재유수 있는 땅. 택지 개발 사업 하게 되면 아파트만 잔뜩 들어서, 들어서게 되죠. 근데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복합 기능이죠. 주거 기능도 있고, 상업 기능도 있고, 뭐 산업 유통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한마디로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인천시 사례인데 인천에 인구가 막 느니까 기존의 시가지만 가지고는 늘어나는 인구를 계속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가지가 필요하니까 시가지로 새로 어디를 개발할까 자리를 정해가지고 여기 청남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정해서 이렇게 개발이 된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건물이 잔뜩 있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물들은 이제 개인이 진 거고 사업을 한 거는 사업신자 구역 정해서 안에 각종 필요한 기반인설다 설치가 되고 도로 공원 다 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색틀되 있는 땅들 있죠 건물짓수 있는 땅들 어떤 건 아파트 짓는 땅 상업용, 상업용지로 정해지는 토지 이런 이제 토지들을 조성해가지고 그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땅 만들어 파는 사업이죠 그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기존에 노후된 건물 싹 헐어내고 새로 짓는 이거 정비사업은 이제 건축물을 이제 포함하는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할 때 사업에 큰 절차가 있겠죠. 근데 그 사업 절차가 앞에서 도시군계획설사업을 공부했었는데 도시군계획설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요. 도시군계획설사업할 때 사업의 기본체계가 이 체계가 된다고 했죠.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디서 언제 누가 어떻게 사업할 거냐를 정해서 정한대로 시행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랬죠 도시개발사업도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은 흐름으로 사업이 되는데 일단 도시군계획설사업은 사업 순서가 요 순서였는데 먼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즉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설의 종류명칭 위치규모 이게 정해지죠. 사업위치가 어딘지 규모가 얼마인지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설은 많고 한 번에 못하니까 사업의 단계를 나누죠. 1단계, 2단계, 3년 안에 하는 거는 1단계, 3년 후는 2단계. 그걸 나눠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하죠. 그다음에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지겠죠.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공사 다 끝나면 준공검사공사를료 공고를 통해서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도 똑같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사업 내용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용어나 이런 건좀 달라지겠죠. 도시공객설 사업은 도로를 결정해서 이 도로만 설치하는 사업 철도를 결정한 다음에 철도를 설치하는 사업 또는 뭐 공원을 결정한 다음에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 이런 개별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반면에 도시개발 사업은 아까 개발할 제로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 안에 각종 기반 시설들을다 설치한 다음에 토지를 조성해서 조성된 이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이 도시기반 사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단계마다 용어들이 달라지는데 일단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거고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거죠 도시기반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고 라 합니다 도시군계획설사업의 경우에는 여기다 무슨 구역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철도는 노선으로 결정되고 도로도 노선으로 결정되는 거지 무슨 구역으로 이렇게 정할 수가 없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정한 거를 보통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구역이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한 거니까 개발구역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사업하는데 도시군계획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기획를 통해서 결정할 게몇개 없어요. 이 시설의 종류가 도로냐 철도냐 그 명칭이 1번 도로냐 2번 도로냐 위치가 어디고 규모가 얼마냐 이 정도를 결정하면 끝나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미리 결정할 사항이 굉장히 많죠. 그 구역의 위치는 어디고 면적은 얼마인지 명칭은 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인구는 얼마나 수용할 거냐 개발 이 새로운 시가지로 개발돼서 이 안에 인구를 10만 명을 수용할지 20만 명을 수용할지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고 정주인구는 얼마나 되고 이런 걸다 미리 정해야 되죠 인구수용객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라는 사항이다 달라져요 토지는 뭐 주거용지를 얼마나 확보해야 되고 상업용지를 얼마나 확보해야 되고 공공유설용지를 얼마나 확보할 거냐 또 교통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업하다고 환경부조를 어떻게 할 것이고 등등 고민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계획에 따라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이 계획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니까 무슨 계획 개발계획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그걸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내용대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내용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도시군 객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냥 도시군 객설을 결정한다. 근데 그 내용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을 정해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웃음> 도시, 도, 도시군 객설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도 편이 있었죠. 왜냐면 하 결정된 서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걸 한 마리 다 못하니까 그냥 1단계와 <웃음> 2단계를 나눠서 3년 안에 하는 거는 1단계, 3년. 후회할 거는 2단계. 그래서 결정된 시설 중에 도로는 3년 내에 할 거면 1단계. 뭐 철도는 3년 안에 못하면 2단계. 공원도 3년 안에 안 한다? 다 2단계. 이렇게 나, 나누는 게 이제 단계별 지평객인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개발구역을 여기저기 막 정해놓고, 그 여기는 1단계로 3년 안에 사업할 거고, 이거는 3년 내 못하니까 2단계로 사업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발구역을 미리미리 정해놓으면 뭔 일이 생기겠어? 투기가 생기겠죠. 감이 좀 빠른데? 그 <웃음> 감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실마하시려고 <웃음> 그러면. 어, 여기는 당장 개발도 안 하는데, 언젠가 개발하겠다라고 미리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뭐 개발할 때 가서 막, 미리가 쫓아가서 땅 사놓고 막 투기가 생기죠. 개발할 때 정한 것도 아닌데, 뭐, 뭐 통일돼서 어떻게 되면, 응? 개발된다. 파주 이쪽에 막 한동안 막 땅값 엄청나게 떴잖아요. 응? 뭐 개발, 개발한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막 땅값이 뜨는데, 미리 정해놓으면 토지 투기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고 그냥 개발 규칙 하나 정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그 국민들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발표해버리잖아. 땅을 살 틈도 없이 그냥.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투기 문제 때문에 이렇게 1단계 단계 나눈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따로 필요 없고 단 사업을 언제 할지 할 건지 그 내용은 개발 계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개발 계획에 이제 내용들을 쭉 정하면서 사업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걸 같이 포함해서 정하겠죠. 그래서 개발 계획으로 뭐 사업 시기 뭐 이런 게다 정해졌으니까 다음으로 할 일은 이제 사업에 시행자를 정하는 거겠죠. 도시개발 사업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정하는데 그것도 무슨 계획? 똑같이 실시계획. 그다음에 계획을 정했으니까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겠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용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환지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용방식이라는 거는, 요거 이제 개발이 됐을 때 이렇게 개발되는 거고, 개발 사업하기 전에는, 종전에 토지가 개발이 안 되는 이런 토지들이 이렇게 개인들이 소유한 토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용방식은 각 필지 하나하나를 다돈 주고 사는, 사서 하는 거죠. 안 팔면 어떡하죠? 강제로 수용을 해서 그니까 구역 안에 있는 전체 토지를 수용까지 해서 그냥 다 취득한 다음에 도로 설치하고 공원 설치하고 그다음에 토지가 조성되고 그면이 조성된 요이 토지를 다시 파는 겁니다. 그그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에 원래 땅은 땅값이 싸겠죠. 평당 10만 원쯤 싸게 사 가지고 거기다 각종 도로 설치하고 토지가 반듯하게 조성되면 이제 그팔 때는 비싸게 팔겠죠. 그래서 10만 원쯤 사 가지고 팔 때는 평당 200, 300 이렇게 팔고 팔면 그러면 돈이 낫겠죠. 그게 이제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이에요.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초기 재원이 많이 들어 안 들어? 많이 들겠죠. 이게 처음에 뭐 공사하기 전에 이땅 전체 토지를 다 취득을 해야 되니까 에, 땅 사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실제 많이 들어요. 이 수도권에 그 웬만한 신도시 하나 만들 때그 토지 보상비만.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조 단위로. 판교신도시 사업한지 꽤 됐죠. 뭐 십몇 년 넘어가는데 10년이 뭐야. 뭐한 20년 근처 다, 다 돼가네. 그 당시에 가격으로 토지 보상비만 한 2조 들었어요. 그, 그 당시 가격으로. 한강신도시 여기도 한 2조 정도 들었고 여기는 규모가 좀 작잖아. 그런데도 보상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요 근데 땅, 그, 보상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땅을, 몇조 들여서 땅을 산 다음에, 각종 그냥 공사할 때 들어간 또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수입은 언제 생겨? 그리고 공사 다 해가지고 토지를 이제 팔때그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초기에 막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고 수입은 이제 나중에 발생하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용방식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사 못한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돈이 안 들고 갈수 있는 방식이 그게 무슨 방식?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은 이 토지를 안사 그냥 토지 소유자가 이 상태 를 그대로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구역만 정해서 그림 다 그린 다음에 그냥 공사를 그냥 해요. 그안 사고 남의 땅에서 막 도로 깔고 공원 설치하고 이렇게 사업을 그냥 합니다. 그리고 공사 끝난 뒤에 토지를 바꿔줘. 종전에 있던 이 토지를 이 토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이 토지는 이거로. 다 토지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바꿔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땅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도로공원 설치할 때 필요한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면서 땅을 바꿔줄 때 종전의 토지가 100평인데 환지로 바꾸는 이 토지도 100평 이렇게 바꿀 수 있나 없나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면적이 기본적으로 줄어요. 1 0 0평이된 토지가 50평 이렇게 주는 겁니다 줄어든 50평이 도로 부지로 어떤 건 공원 부지로 공공시설 용지로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공원 설치할 때 비용이 또 발생하죠 그 비용도 여기서 달아와요 요중에 일부가 뭐 이런 데로 가버려. 요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죠. 요거를 시행자가 취득해서 요거를 팔게 됩니다. 그러면 채비질 판 돈으로 도로 공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방식을 사업하게 되면 땅도 안 사고 도로 설치하는 토지도 다이 안에서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고 공사비용도 이 안에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환지방식을 제대로 사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뭐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사업이 된게딱 이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딱 이렇게 맞추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은 남기겠서 모자라겠어 모자라면 큰일 나 <웃음> 남으면 남겼지 모자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꼭 남아 다 이렇게 바꿔주고 도로도 다 만들고 했는데도 돈이 좀 남아요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요 지역에 다시 재투자해서 도서관이라 하나 만들어주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은 사업식 입장에서는 내돈 하나도 안 들고 사업을 하게 된 거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100평이 던 토지가 50평으로 바뀌었어 억울하겠네? <웃음> 몇당 100평이 된게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소유자 입장에서도 억울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개발되기 전에 100평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사업 끝났는데 50평으로 바뀌면 면적은 줄었지만 가치가 많이 증진됐죠 없던 도로도 생기고 시가지로 조성되니까 땅값이 막 올라가겠죠. 소유자도 좋은 거고, 사업시행자도 돈안 들고 사업을 하죠. 그래서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두 가지 방식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장단점들은 있어요. 수용방식의 경우에는 초기에 재원이 엄청나게 든다. 뭐 이런 어좀 단점이 있는데, 다만 시행자가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사업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전체 토지를 다 취득해서 사업하니까 도로든 공원이든 필요한 대로 만들면 되잖아. 환지 방식은 개인 토지를 다 일일이 바꿔주는 방식으로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상 제약이 많겠어? 적겠어? 엄청나게 많죠. 토지 막 모자이크 맞추듯이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상 제약이 많고 환지방 식 사업하면 맨날 쫓아와서 데모를 해요. 이렇게 100평이나 토지를 50평으로 줄인다니까 아니 반띵 아니야 반띵. 내 땅을 이렇게 많이 뺏어 가느냐 수용 망신 보상을 해주잖아 보상도 안 해줘요 그냥 반이 막 줄었는데 내땅좀 너무 그냥 좁아진 거니까 좀 넓게 달라막 이런 식으로 와서 막데모를해 그래서 그걸 이제 간보율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줄어드느냐 간보율이라고 그러는데 간보율 갖고 그냥 맨날 싸워요 그래서 그 땅을 넓게 달라고 그래서 한 번은 막그 인천시에서 사업하는데 소유자들이 막 쫓아서 데모를 하는데 그 얼마나 대물를막 심하게 하는지, 응? 막 밤에 리어커에다가 뭘시켜 와가지고, 응? 사업본부 앞에다가 막 뿌려놓고 가. <웃음> 뭐안 들어주니까 막 와서 항의한다고 막어 앞에 마당에다 가 뿌려놓고 간다니까요. 출근할 때 냄새가 막 나고. <웃음> 그래서 하다도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그 소유자들 의견대로 어 토지를 넓게 줬어. 토지를 넓게. 그럼 토지를 넓게 주면, 나만 넓게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들도 다 똑같이 넓게 줘야지. 그러면 내 땅이 넓어진다는 거는 뭐가 좁아진다는 거야? 도로가 좁아지는 거죠. 도로가 좁아지고, 있어야 될 공원이 없어지고, 학교도 막 조그맣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지방이 조사업 한데 가보면, 다 동네가 그래. 도로가 기본적으로 좁고, 그다음에 공원도 좀 부족하고, 이런 상태로 사업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했지만, 좀 뭔가, <웃음> 체계적으로 사업은 안 되고 개발은 돼 있는데 약간 그 약간 뭐 개발 한 건지 안한 건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환 지방식이 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상황에 따라 가지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거나 또는 환 지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확인해 봐야 되니까 똑같이 충공 검사, 공사 완료 공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큰 흐름은 뭐 별반 다른 게 없죠 그냥 똑같이 어디로 를어디 개발할지 정하고 그다음에 시기는 개발 계획을 통해서 같이 정해지고 사업할 사람을 정하고 어떻게 할지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확인한다 큰 흐름은 거의 뭐 차이가 없는데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 도시개발사업만 놓고 구체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도시개발사업 할때 무슨 계획을 정했다 자 다시 요 순서를 머리, 머릿속에 넣으세요 첫 번째 무슨 계획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뭘 지정한다 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럼 구역 지정되고 나면 사업할 사람은 시행자를 정하고 시행자가 무슨 계획 실시계획을 정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방식은 수용방식과 반지방식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자 요걸 요 순서 생각하면서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부맨몇 먼저 무슨 계획? 개발, 개발 계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구역이 정해졌으니까 시행자 사업의 시행자를 정해서 시행자가 무슨 계획? 실시계획을 정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죠 방식이 두 가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또는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 수용방지로 사업할 때 시행자가 가지는 권한도 있고, 시행자가 사업하면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어, 수용방지시 경우 공급계획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웃음> 공급이라는 게 뭐죠? 공급?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한다. 그 토지가, 그 토지에 관한 수요가 생기니까 그 토지를 조정해서 공급. 하나하나는 그 파는 건 판매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시장에다 내놓는 거를 공급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급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공급계획은 한마디로 판매계획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계획이 그 개발계획은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정하는 계획,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개발한다, 어느 면적으로 개발한다, 사업 방식은 뭐다, 사업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다 뭐 이런 사업의 틀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정하는 거고 실시 계획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틀을 정하고 개발 계획도 이제 구체적으로 실시 계획을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 계획은 그냥 판매 계획. 그러니까 조정된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판다, 얼마에 팔 거다, 어떤 방식으로 판다, 언제 팔, 언제 팔 거다, 뭐 이런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담는 게 공급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방식이니까 시행자가 수용을 하겠죠. 그리고 수용을 하면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보상한다는건 대금, 이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대금은 당연히 뭐로 주겠어 현금을 주겠죠. 근데 그 현금 지급할 게 엄청나게 된다 그랬요몇 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자들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매, 매수 대금을 채권을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근데 요 채권이 좀 특이하게 다른 채권은 채권 발행에서, 그 채권을 산 사람한테, 상환 기간이 되면, 그 원금하고 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하겠죠. 그런데, 토의상환 채권은 나중에 상환할 때 토지로 상환한다라는 거예요.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 그 토지상환 채권은 소유자 의사관계시 막 발행하면 되는데, 난땅 필요 없는데 무조건 땅가져라 이러면 안 되죠. 소유자가 원하면 토의상환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그, 토의상한 채권이 종전에 있는 토지를 수용을 하고 대금을 채권으로 줬다가 나중에 사업 끝난 뒤에 이렇게 토지가 조성되고 나면 이 토지로 상환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대신 요거로상환하겠다 지금 방식이 수용방식이에요? 환지방식이에요 아니, 지금 수용방식으로 삽했잖아, 지금. 수용방식으로 삽하다가 토의상한 채권을 발행한다니까? 그런데 수용방식으로 삽을 했는데 내용은? 환지나 똑같아졌죠.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은 매수대금의 전부가 되겠어, 일부가 되겠어. 일부가 돼야지 매수대금의 전부가 돼버리면 전체가 그냥 환지가 되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시행자가 이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수금, 선수금이라는 거는 금이라는 게 매각대금. 수용방식은 토지를 조성해서 그걸 판다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매수 대금을 어떻게 받아? 그지, 미리 받겠다라는 그 미리 받겠다는 거죠. 먼저, 먼저, 선언이야. 먼저 미리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 아파트도 분양할 때 보면, 그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아파트 열쇠를 넘겨주면서 대금을 받아요. 미리 받아요? 미리 받지. 다 선분양을 하죠? 똑같아요. 아파트도 선분양하고, 그 다음에 토지도 이렇게 선분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 보는 게 있잖아. 모델하스라도 우 하나 보잖아. 가가지고 아파트가 어떻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지어질지 미리 가서 보고 사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미리 볼 것도 없어요. <웃음> <웃음> 볼수 있는 거딱 하나. 도면. 도면 하나 딱 걸어 놓고 여기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토지가 이런 식으로 조성되는데 그걸 사고 싶으면 미리 돈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또 어떻게 믿고 가서 막 땅을 또 사요? 아파트 부지 같은 거는 그냥 선부장으로 다 팔려나가요. 사하이 정말 좋잖아수용망 사업하는데 구역을 정해 이렇게 구역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토지를 이렇게 수용을 하는데 보통은 개, 개인이 할 때는 다 일일이 계약해서 다 사야 되잖아요. 안 팔면 사 못하지 그런데 도시개발사 업할 때는 안 팔면 강조로 막 수용을 해버려 그래서 전체를 다 사는데 돈도 안 들어요 땅 사는데 채권을 줘버려 <웃음> 채권 받은 게돈 주니까 땅살때 돈이 안 들잖아 그리고 그렇게 취득해 놓고 그림만 그려 이게 그림만 그려 놓은 상태에서 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성된 그림 그려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파는 거예요 완전히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나 똑같아. 뭐, 내돈 등급잖아.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땅을 사지도 않고, 책크만 발행해서 대금, 대금 지급하고, 그림, 그림만 그려놓으면 막 돈이 들어온다니까? 사업을,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내 돈은 하나도 안 들고 막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주로 어디서 하냐면, 토지주택공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의 도시개발에 거의 뭐, 8 90%는 다 토지택공사 가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하니까 그동안 사업을 잘했겠어 못했겠어 사업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뭐땅 짚고 헤엄치기 지뭐 그냥 가서 딱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여기다 개발할 거다 그림만 그리막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버니까 토지택공사가 그동안 돈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 공기업 사기업을 통틀어가지고 토지택공사가 3등이에 3등 현대, 삼성, 일지, 뭐, 수많은 그냥 굴지 기업들이 있는데, 다 제치고 3등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업하니까 그냥 뭐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시개발이 무슨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잘될수 있도록 이런 특별한 권한들을 이렇게 준거에 수용도 하고, 토이상한 채권도 발행하고, 대금도 미리 받고, 그 다음에 또, 원형지도 공급하는데, 원형지라는 거는, 원래 딱, 그러니까 요 토지,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원지라고 해요, 원지. 하나의,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는 원지라고 하는데, 원형지를 원지라고 할수 없는 게, 원형지는, 시, 그, 시행자가 수용방식 하다가 토지 다 이제 수용을 한 다음에, 여기 원래 토지들을 다 수용을 했죠. 그리고 보통은 제팔 때, 이렇게 조성된 토지를 팔거 아니에요. 원형지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판다, 이런 얘기예요 원지는 이제 원래 있었던 토지, 그걸 말하는 거고, 원형지는 이렇게, 조성이 안된 상태로 그냥 파는 토지. 그걸 원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구역 안에 있는 일부 토지를 이렇게 원형지로 공급을 합니다. 원형지로 공급받은 자가 이걸 따로 개발해. 원형지 공급받아가지고, 알아서 자기가 도로도 깔고, 토지도 조성해서 알아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또 하는 겁니다. 원형지가 공급되면 사업 시행자가 사실은 둘이 되는 거죠. 시행자가 직접 개발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원형지 개발자가 따로 개발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인천의 송도 신도시 거기도 그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했죠. 그 일부 일부를 포스코에다 싹 넘겨가지고 그 송도 신도시가 이렇게 공구가 쭉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그, 2409, 209, 409, 이쪽이, 사을쭉 하다가, 뭐, 계속 하려니까, 인저씨가 다 끌고 가기 힘드니까, 요 중에 이제, 공구, 이, 이, 정도 면적은 그냥, 호스코에싹 넘겨가지고, 호스코에서, 그, 맡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알아서 개발하라고. 거기서 돈 되는 방식으로 사팔려면, 땅이 잘 팔려야 될거 아니야. 원래 이제, 그림은 이쪽에다가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그, 그 그림만 고뭐 넣어놨어요. 약간 돈이 좀, 안될 수도 있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웃음> 그, 이제, 원형기 개발자가 와서 돈을 벌어가야 되니까 그림을 자꾸 바꾸게 돼.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마음대로 그못 바꾸죠. 인천시에서 계획한 거니까. 와가지고, 사박 힘드니까 그림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막 바뀌어가지고, 지금 밤뺀 아파트만 화했어 처음에 <웃음> 여기에 뭐, 별거 다 들어온다 그랬어, 여기에. 이거 별거 다 들어온다고 막 그랬더니, 결국은 인지 뭐, 개발된 거 보면, 그냥, 아파트만 여기저기 잔뜩 전놔가지고 그냥,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그게. 원래 그, 그, 그 정주인구가 많지가 않고, 유동인구가 많은 형태로 개발되기로 돼 있었거든. 근데 지금 아파트만 엄청나게 전화했으니까. 그래서 유동인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정주인구만 거의 잔뜩 있는 거지. 오늘도 조심해야지. 자꾸 옆으로 가려고 그러네. 그래서. 원형지 공급이라는 거는 바로 그렇게 조성 안된 상태로 그냥 파는 거를 원형지라고 하는 거고 수용방식 사업할 때는 신자가 이런 어 권한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공급계획 수용할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 그리고 선수금 원형지 공급 이런 사항들 두고 있고 환지방식 사업을 할 때는 환지계획 수용방식은 조성해서 공급하니까 공급계획 환지방식은 토지를 공급하는게 아니라 교환할거니까 환지계획 환지계획이란 토지가 환 바뀐다라는거죠. 토지를 어떻게 바꿀거냐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환지계획은 한마디로 토지 교환과 관련된 계획이다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계획의 내용들을 어차피 못 외워요. 공법에는 계획이 뭐 수없는 계획들이 나오다보니까 계획의 내용을 일일이 외울 수가 없어요. 가끔 계획의 내용을 묻는 경우들 있는데 시험에 나와도 제가 그걸 외우라고 안 해. 이 계획 내용을 외우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못 외울 건데 뭐. <웃음> 못 외울 거를 외우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계획이 엄청 많은데 제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 그거나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다른 계획은 어차피 못 외우니까 그냥 이게 어떤 계획이다 의미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개발 계획이라는 거는 사업 전반의 틀 어디를 개발한다 면적별마다또 방식은 사업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한다 사업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다 뭐 등등 이렇게 사업 의 전반 틀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개발 계획이 실시계획을 통해서 구체화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급 계획은 한마디로 무슨 계획? 판매계획 판매 땅 파는 계획 환지계획은 토지 교환에 관한 계획 이 토지가 이거로 바뀐다. 이 토지는 이거로 바뀐다. 이렇게 정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환지계획을 계획이, 환지 통해서 일일이 다 정해져요. 1번 필지는 이거로. 2번 필지는 이거로. 3번 필지는 이 토지로. 이런 식으로 어느 토지로 바뀌는지가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요. 그거를 환지명세라고 합니다. 그 명세가 딱 나오는 거예 명세가 뭐예요? 명세가 명세서 달라고 그러잖아. 그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다, 다 적히잖아요. 그냥 내용을 자세히 밝혀가지고 세세히 적어 놓은 게 명세 아니야. 그러니까 그 환지 명세, 그냥 구체적으로 이 토지가 어느 걸 바뀌고 이토지가 어느 걸 바뀌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바, 밝혀서 미리 적게 드는 겁니다. 그 환지객이 나오면 이 토지가 어느 걸 바뀌는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종전의 토지가 있었고, <웃음> 그 다음에 환지계획을 통해서 이 토지가 어느 토지로 바뀐다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요 환지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토지가 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미 계획만 딱 정해놓으니까 계획을 정하는 순간 토지가 바뀌어버린 거야 계획, 계획이라는 거는 항상 어느 법에 어디서 나오든 계획이든 계획을 항상 현재 이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 항상 어떤 계획이든.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통해서 이 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언젠가 이 토지가 이 토지 로 바뀐다라고 계획을 정한 거지 당장 바뀐 건 아니죠. 언제 바뀌냐면 공사가 끝나야 돼. 토지가 도로도 만들어지고 토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만들어져야 이걸, 이걸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중공공사 받고 공사 를 공고 이후에 환지 계획이 정한 대로 토지가 그, 토지를 바꾸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처분을 뭐라고 하냐면,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환지, 그, 환지 계획을 정했을 때는, 지금 요 환지가 지금 있어, 없어? 환지 계획을 정했을 때는 이게 없어요? 그냥 그림만, 이렇게 바뀐다고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 토지가, 이 토지를 언제 바뀌어? 환, 중공검사 받고, 그 뒤에. 환지 처분을 해야 공사료 공고도 하고 환지 처분까지 돼야 토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 되면 이 토지는 이제 어떻게 돼 없어지고 이 토지가 요거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토지가 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 대신 요걸 취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토지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만 나온 상태에요 환지 계획만 화, 환지 계획만 나온 상태에서는 지금 당장 토지가 바뀐 건 아니죠 그럼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이 토지와 관련된 권리관계가 소유권이 여기 이제 종전토지고 이게 이제 계획상 환지인데 토지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 종전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음. 그대로 있는 거죠 수용방식이면 다 시행자가 다 취득해버리니까 관계없는데 환지방식이면 이 소유권이 여전히 요토지 그대로 있는 거죠 요거는 토지가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만 서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있어 없어 당연히 없고 소유권도 없는 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없다 없을 거고 종료 토지는 소유권이 있는 토지니까 사용수익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적겠지만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는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할 때이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 보면 뭐이 동네가 주변에 개발 잡고 하니까 알겠지 어, 개발할 때 도로부터 깔아요? 건물부터 져요? 동네 잘 다니면서 한번 보셔 그래서 <웃음> 개발하는데 도로부터 깔는지 건물, 건물이 건물 먼저 올라가는지 건물이 먼저 올라가요. 건물이 왜냐하면 도로부터 도로를 미리 다 깔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토지가 다 조성돼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아파트 공사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 한한 뭐한 2, 3년 걸릴 텐데. 2, 3년 동안 이 도로에 무슨 차가 다녀요? 그래서 공사 차량만 다니겠지. 여기에 무슨 뭐 자가양이 다니겠어? 이게 지금 뭐 아파트 막 한참 공사가 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그냥 대형 덤프트럭 뭐 레미콘 차량 막 이런 것만 잔뜩 다녀요. 도로가 2, 3년 동안 그 차만 다녔는데 응? 성할까?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한 2, 3년 동안 도로 다 망가지고 아파트 공사 다 끝나가지고 이제 입주하려고 그랬더니 도로로 이제 또 새로 다시 깔고 있어. 도로 설치하는 공사 또, 한, 한참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동안 또 입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공정사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도로부터 깔아야 돼. 건물부터 먼저 올라가야 돼. 그래서 건물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도시개발할 때, 그래서 실제 주변에 게잘 보면 개발할 때, 그 허허 볼판인데 도로도 없고 공원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가서 먼저 가서 쓰는 게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아, 아파트 지을 때그 대형 크레인 있죠. 크레인이 맨 먼저 가서 서. 그 볼판에 그냥 이거부터딱가서 서요. 그래서 여기서 아파트를 이렇게 쭉진동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도로 설치하는 공사 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딱 공사가 끝날 때쯤 이 도로가 딱 완공되면 깨끗한 도로를 이렇게 입주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이 이런 식으로 돼야 이제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 한지방식은 이것도 도시개발한 거니까 결국 여기, 여기다 건물을 줘야 될 거네요. 그래서 건물을 가서 지으려고 했더니 건물 지을 수가 있어 없어? 한지방식에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면 되는데? 종전토지인데. 종전토지에다 건물 을놓으면 나중에 토지가 이렇게 바뀔 건데, 그럼 건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가야 되는데. 건물을 밖에 달아가지고 막, 건물 전화 통계겨갈나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건물을 짓는다는 건 종전토지에 건물을 짓는 게 말이 안 되고 새로 만들어질 이 토지에다 건물을 져야 되잖아 그래서 건물을 짓려고 했더니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내 땅이 아니고 사용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건물을 못 져요 그렇다고 여기다 지을 수도 없고 여기도 안 되고 그래서 환지방지사업하게 되면 종전토지나 환지나 사용을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여기는 그 권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이 토지는 건물을 여기다 짓긴 해야 되는데 권리가 지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모두 예, 그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환지 계획이 정해지고 환지 처분이 될 때까지 보통 한 10년은 걸려요. 환지 처분이 돼야 이제 토지가 바뀌는데 10년도 더 걸려. 옆 동네 가보면 그 산너머 옆 동네 검단 쪽에 거기에 다환지방지 사업이 된, 된 지역인데 거기 아직도 환지처분 안된 데도 막 있어 개발된지 얼마 오래됐는데 환지처분이 아직 안돼있다니까 왜냐면 환지처분이 되려면 이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사가 다 끝나야 돼요 도로 설치하는 거 공원 설치하는 거토지조성에 의한 이 공사가 다 끝나요 그 공사 완료 공고가 돼요 완전 끝나야 그 뒤에 이 토지 바꾸는 처분을 하지 토지 바꾸는 처분이 요 하나만 딱 바꾼다 이런 게 없어요 환지처분이 되면 전체 토지가 싹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다 끝나야 환지 처분이 이루어져. 그런데 공사가 부분적으로 아직 안 끝나는 데가 있다. 환지 처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다 젖어 앉았어. 환지 처분도 안돼 있는데 건물은 이미 다 들어서 있죠. 거기 이제 어떻게 해서 건물 지은 거냐면 뭐를 지정해 가지고 환지 정지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양쪽 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도로부터, 그러면 이제 환지방식 할수 없이 모든 공사 다 끝내놓고 토지 다 조성해서 토지 밖으로 처분까지 해놓고 그때 가서 건물 지면 으 그냥 여기저기 이제 막 그냥 건물 지느라고 정신없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도로는 어떻게 돼? 다 망가질 거고. 그러니까 미리 가서 건물을 지을수 있게끔 뭐를 지정한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환지 예정지는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환지로 정해져 있는 토지를 그냥 그게 예정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지정지이 지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환지결을 통해서 이미 정해진 이 토지를, 어, 느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그 날짜를 정해주는 겁니다. 환지정 지정이 되면 이제 동시에 그날부터 이제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환지정지가 지정되면 변하는 건딱 하나. 소유권은 변함이 없고, 사용 수할수 있는 권리가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제정지는 소유권 아직 없죠.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여기다 줘도 돼. 이렇게. 건물을 아직 없지만 어차피 이 소유자가 이토지 나중에 갖게 되는 거니까 이, 이 소유자가 여기 와서 미리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정년 토지는 소유권이 있죠. 그러나 사용수익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 땅이지만 사용을 못해요. 단이 토지를 처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건물은 못 짓는데 처분은 또 가능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 건물을 지을 때 옆에 도로도 같이 설치하겠지. 그래서 도로도 설치되고 건물도 짓고 입주까지 해서 살아요. 그리고 건물을 전했놨으니까 건물 에 건물 등기가 되는데 등기 되겠죠.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등기가 돼 건물 등기가 되는데 그리고 토지 등기는 있어, 없어? 이건 없는 거야. 토지 등기는 없는 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어, 건물 등기부만 있고 토지 등기부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 그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면서 아직 미리 와서 이제 환지 증지를 통해가지고 건물은 절았는데 환지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환지, 그 환, 등기는 환지 처분 후에 토지 등기가 되거든요. 처분하고 나서 등기, 근데 청산하는데 환지 처분이 안 됐으니까 아직 토지 등기는 없고 건물을 미리 전했으니까 건물 등기만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실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많이 봤을 텐데, 옆 동네에서 그게 이제 딱 요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환지 예정지를 뭐 지정하는 이런 사항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다 시행이 돼서 공사 끝나면 중공사 받고 공사료 공고 이후에 그 수용방식이면 사업이 여기서 끝나요. 수용방식은 공사 다 끝내놓고 남은 일은 뭐야? 공고 계기 정한대로 팔면 되죠? 근데 토지가 금방 팔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 다 파는데. 뭐 아파트 부지야 금방 팔리지만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뭐긴 거는 막 3, 40년 걸려서 팔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도 저막 목동, 목동, 그, 시가지 조성된 게, 얼마나 오래됐어? 목동에. 시가지로 조성된 지가 뭐한 40년 뭐 되잖아. 근데 거기 아직도, 그 안, 매각이 안된 토지들이 있어요. 토지 대 공사가 그냥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못 팔고 있는 토지들이 있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러니까 땅을 다팔 때까지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용방식 경우에는 공사를 공고가 있게 되면 사업도 끝나요. 근데 환지 방식은 팔게 아니잖아. 계획이 정한 대로 그냥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공검사 받고 환지 처분까지 돼야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사업 종료 시기가 다른 거예요. 수용방식이면 중공검사 공사하려 공고가 되면 사업이 끝난 거고,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까지 돼야만 이 사업이 끝난 겁니다. 등기청산이 아마 뒤에 이제 후속조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환지 방식 경우에 환지 처분, 등기청산, 여기까지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그림인데 총 6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돼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는 거죠? 국토개법 12개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은 총 6개 6개인데 몇 개나 맞춰야 되나? 목표를 세워 몇개 맞고 맞출 건지 6개 다 맞추겠다 이런 자세는 버리세요 전국 수석도 6개는 다못 맞춰 그러니까 어 다섯, 다섯 개가 전국 수석이야. <웃음> 내가 뭐 전국 수석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섯 개는 욕심이죠. 그러니까 한세개 정도를 맞춘다 이런 각오로 공부하시면 돼세 개. 세개 정도를 목표로 공부해가지고 잘 찍으면 네개될거 아니야. 그러면 전국 차석이 되니 전국 차석. <웃음> 전국 수석이 다섯 개인데 네 개를 맞췄으면 전국 차석이지 뭐. 그러니까 욕심날 필요 없어요 세 개. 확실하게 딱 맞추면, 그, 자, 그 요번처럼 쉽게 나오면 다섯 개도 맞추는데, 그뭐 어렵게 나와도, 어렵게 나와도 세어 개는 맞춘다 말이에요. 이거 뭐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 근데 다섯 뭐 개를 맞추려고 어려운 것까지 막 포함해서 다 해봐야 어차피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조금 하든 많이 하든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예, 양을 줄여서 핵심 내용 중심으로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세 개만큼은 정확하게 맞춘다 이렇게 공부가 되면 돼요. 괜히 욕심내서 하다가 그막 이거저거 막 그냥 많이 공부하다가 어려운 건 어려우니까 틀리고 또 쉬운 거는 또막 헷갈려져 막 그냥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쉬운 거 헷갈려서 틀려버리면 남들 조금 공부해가지고 편하게 세게 맞추는데 자기는 막 힘들게 공부해놓고 막 헷갈려가지고 한개두개 개 맞추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쉬운 거에 집중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되냐? 면 물론 이제 문제가 골고루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꼭 맞춰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객 정에서 구역지정하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문제가 기본적으로 매년 두 문제가 나와요. 거의. 한 문제 나올 때가 간혹 있긴 한데 거의 두 문제가 나와. 두 문제 중에서 그 하나는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두개 중에서 하나는 항상 쉬워. 요번에서도하나 굉장히 쉬웠고 작년에 나온 것도 여기서 나온 게 하나는 쉬웠고 계속 하나는 쉽게 나오니까 그 쉬운 하나를 꼭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와 관련해서도 보통은 두 문제가 나와요 여기 이제 한 문제로 끝날 경우도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난게 어려운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어도 하나는 꼭 맞춰야 되는데 이 중에 조합은 그냥 매년 나오니까 그 조합 잘 정리해서 하나를 꼭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맞추면 되잖아 <웃음> 여기서 하나 맞췄고 시행자에서나 맞췄으니까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되잖아요 뭐 어디서 맞춰야 되냐면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 여기서 매년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오는데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답이 항상 정해져 있어 뭐 물론 이제 논점들이 좀 있으니까 정리할 것들이 있지만 나오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쉬워요. 수용방식이. 그냥 잘 외워놓기만 하면, 그 중에 키워드가 뭔지만 잘 파악해서 정확히 외워두기만 하면, 그거를 좀 편하게 풀리고 답도 정확히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게세개요 이렇게. 구역에서 시용 하나, 시행자와 관련된 거 하나, 그리고 수용방식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실시계획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고, 중공사도 어쩌다 나오는 거고, 환지방식에 의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번엔좀 쉽게 나왔지만,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꼭 여기서 자꾸 나와. 어, 토지 부담률막 이런 거 계산하라고 그러고, 비리얼 계산하는 거막 묻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냥 포기해도 돼, 여기는잘 찍으세요. 대신 그래도 그 쉽게 나올 때 대비해가지고 기본 개념만, 이번에뭐 환지처분 60일 요걸명이랑 바로 답을 찾았으니까, 아 그럴 때 대비해서 어, 그 기본적인 것만 딱 개념을 정리해두면 쉽게 나오면 여기서도 맞추는 거고. 이거 하나도 맞추면 막 전국 수석으로 가는 거 잘못하면. <웃음> 그래서 어, 도시기반 사업 일단 전체 체계가 서, 서야 돼요. 이렇게.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체계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되는 요 포인트 몇 군데 집중해서 그세개 그 정도를 확실하게 맞추, 맞추도록 딱 공부가 되면 나머지 는뭐 이제 뭐네개 받추면 그냥 좋고 거기다 잘못해서 전국 수석하면 정말 <웃음>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기본적인 거그 중점을 두고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개발 계획 구역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죠.